어 이전 영상들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작년 말부터 온갖 질병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하지 말던가 정신을 한껏 살려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년 정도를 보내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어딘가 하나씩 고장난 환자 친구들이랑 건강식 챙겨 먹고 요양 다니고 하면서 정말 한량처럼 반년을 보냈는데 이제 슬슬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바디 측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래요 어, 다행히 골격근이 빠지진 않았는데 어, 몸무게가 일단 68kg에서 76kg으로 8kg이 늘었고요 그것도 다 지방으로만 늘었습니다 저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룩뒤룩 자리를 잡은 이 지방들이랑 몸뚱아리를 다시 싹 초기화 해보려 하는데요. 뭐 근육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방을 빼는 거니까 나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이전에 체중관리를 할때서브웨이만 먹으면 과연 살이 빠질까 콘텐츠를 찍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빵의 비중이 커서 그런지 아니면 그때 제몸 상황이랑 뭐가 안 맞아서였는지 시작하기 전후 차이를 크게 느끼질 못했어요. 그래서 체중관리할 겸 떠오른 또 하나의 흔해 빠진 다이어트 궁금증 중 하나가 한 달간 매일 샐러드만 먹으면 살이 뭐 당연히 뭐 당연히 빠지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살이 빠질까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이번에도 한주 아니고요 두 주도 아니고요 한 달간 매일 샐러드만 먹으면서 이 피둥 피둥 늘어난 훌륭한 마블링들이 얼마나 줄어들어가나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그랬듯이 Stop Thinking Just Do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한 달간 샐러드만 먹기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저는 거의 샐러디를 이용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고 쉽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식단이 이렇게 쉬우면 뭐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하여간 인생이 어딘가 쉽게 풀린다 싶으면 적어도 저의 경우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샐러드만 먹는데 맛있다? 이건 분명 소스랑 토핑 칼로리가 무조건 높다고 봅니다 이건 어, 이게 칼로리가 낮은데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시작 전 인바디 기록을 살펴보면 어, 몸무게가 76.9kg에 골격근량 34.7 그리고 체지방량이 16kg이었는데요 한 달간 샐러드만 먹고 다시 인바디를 찍어보니까 어, 몸무게가 2.2kg 줄었고요 어, 체지방량은 0.8kg 줄고 충격적이게도 골격근량이 1.5kg 줄었습니다 어, 확실히 샐러드만 먹으니까 몸무게가 줄긴 주는데 문제는 지방보다 근육량이 많이 주는 것 같네요 어, 지방이 줄어서 몸무게가 줄어야 하는데 근육이 빠져서 몸무게가 줄어든다? 이건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죠 역시 식단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꼭 같이 병행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아 물론 크로스핏 같은 격한 운동 없이 한 달에 2kg 감량이 뭐 나쁜 성적은 아닌데 결국 서브웨이든 샐러디든 뭔가 마음의 위안을 줄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다이어트에 극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식단뿐만 아니라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 역시 내 인생엔 편하게 갈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던 이번 도전이었습니다. 까짓 거둘다 뭐 하면 되죠. 그죠? 어 그럼 다음번엔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볼수 있는 자기개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미안이었습니다.